명, 명호 가사. 우리 모자 이다 뭐야? 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명호의 생일 축하합니다. 피부 샴푸 빨 여기가 충분안 된다고 해서 못세요신다주세요없어줄게 하나, 둘, 셋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이 아아아아 너안 먹는 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소쿠리하지 말고 아 그냥 과일 아 한. 예사장실 그래 그래 가는 시간에 그래 이렇게 생각보다 예사장실 네 재미가 해. 없다. 둘안 그러고 그래. 만약에 <웃음> 뮤유 생일이었으면. 자 재현. 오케이 재현. 뭐이아 뭐아 재현, 아 재현 빨리. 아잘 하잖아. 아 찍고 있어. 빨리 빨리. 자 만약에 너와 태민이랑 뭐. 자, 어떻게 알겠지? 만약에 민규 생일이었다면 만약에 민규 생일이었면 오케이, 민규 생일을 해줍니다 자 과연? 스탠바이! 액큐!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규의 생일 축하합니다 민규가 생일 축하해요, 진짜 뭐야,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, 왜한번더야고치고야고지 땡큐. 한번 땡큐. 땡큐. 야, 영호야. 호야 축하해. 그래.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두한테 말해. 한테이 사진을 찍을 그래, 네. 그래. 그래. 사 <웃음> <웃음>